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no. 지금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우팔로우자 이런 곳인데 방금 이상한 뭐 검정색 그림자를 봤어요 내가 야 이거 뭐냐 나는 왜못 봤지? 1층 2층 3층 4층 방송하다보면은 몇 층인가 까먹, 까먹기도 하거든 막 유리창이 다 깨지고 난리네 여기 엄청 커요 이거 한번다 한마디로... 안에 싹 깨져 있네 뭔 소리요? 지금 바짝 땡기라 해. 에 있는거 보니까 지하가 있는거 같아 이 틈이 보이잖아 뭐요? 그냥 분명히 검색 그림 전화 봤는데 그리고.. <웃음> 와.. <웃음> 와 소행전은.. 2.8년 2월달부터였어 이것이 2.8년 2월달부터 날다 보이십니까? 2.8년도 현장에 있는 나는 더 놀래 진짜 이거 봐봐 뭐예요? 뭐요 빼딱구도 이게 왜이어 이게? 이상하죠? 새 건데. 무슨 새 건데? 아니, 도대체 니네 신발은 어떤 신발이가 이거 뭐 엄청 새 거라고 하냐? 형님, 보십시오 뭐가 안느껴지니까 안 이상한데. 넌왜또 하필은 찾아도, 어저께도 남자 신발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왜 여자 신발을 굳이 이렇게 얘기하냐? 김분이틀려 냄새 자체가 틀려요. 그래, 여자, 여자 냄새라니 네. 그렇지. 계고 마 그만 고 뭐야 자, 기막자. 왜저두 방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왜저두 방만 문이 잠겨 있는 거야? 오늘도 어제랑 크게 틀릴게 없는 것 같다 다들 스샷 할 준비 잘하고 정신 챙기고 잠온 사람들 대접에자 커피 탄다 실시 우리는 방송을 한다 고! 이수 없어. 털 바닥 서브네. 잘 봐. 너 no. 여기서는 안 보이네. 여기 한번 와봐. 여기서, 문을 얘기하는데. 잠깐만. 기억에 여기서 아무리 열어져봤자, 정면으로 보여. 필건게 맞지? 상식적으로. 휴지통은 여기에 있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안보여, 여기에서는 안보여야 맞는거지. 내가 필건걸 어떻게 알았어? 유난히 딱 이것만 잠겨있고. 귀신이 움직였다는 소리밖에 아니요. <목소리도> 진짜 웃기고 지금 행보하고 있어. 가다 아니 근데 쳐보라고 되네. 평생 내 만들어 볼안 죽는. 와, 나 살아있는 개좀비 새끼 아주 어매 놀래라. <목소리도> 와, 진짜 놀래 걸었다. 와.. 저 해외에 나온 줄 알았어요 해외에 형가 온줄 알았어요 좀비 나와 보라고. 곳신 하나가.. 하나가 움직인다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운도 장난 아니네 여기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장난 아니야 여기는 유폐에요 장난하나? 장난하나? 여자 소리 다른 건다 안가도 여기는 좀 가자 여기는 가자 언니들이 어떻게 쉬는가 한번 보자 우리 언니들 뭔 소리 피하네 뭐야? 우리 한 곳도 없잖아 골방이잖아 개질몬네 <웃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야, 바닥 끌어! 조심해! 딱! 잠깐만! 검은 형체도 봤다. 이쪽으로 갔어. 원래 우리가 지하실은 거의 메인으로 가거든. 근데 지금 검은 형체 내가 처음에 막 봤던 거. 그 다음 방금 전에 또봤어 또 근데 이쪽으로 갔어 지하로 갔나? 아니면 저 밖으로 아예 나갔나? 잘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자꾸 주위에 왜 이렇게 서성이냐? 주위 자꾸 왜 이렇게 서성이야? 주위를 왜 자꾸 서성이야 우리 주할말 있나? 할말 있어? <웃음> 이옷 위에 있었는데? 거즘이 지금 이옷 위에 있었다는 소리 아니야? 뭔 옷이야? 와, 지하. 수심이 되려나? 와 지하 이거. 왜 이렇게 작았지냐지 와. 올라오면 기운 장난 아니다. 어디로 가냐? 내가 방금 느꼈던 건 어떻게 느꼈냐 최대한 쉽게 설명할게요 연인끼리 기에다 바람 부를 때 있지 그렇다고 굳이 나한테 기에다 바람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런 기운이에 저기 하 제일 그래 하지만 여기가 뭐 있는 거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 아니다 그냥 가야 겠다 들어와 들어라 말은 뭔 말이야? 들어와. 여기야? 목소리는 여자. 젊어 할말 있나? 비둘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내 연습실? 어디 있냐? 그냥 기계실인데. 궁소리 어? 어? 뭐, <목소리> 방금? 이거 뒤에 있어. 지금 오신 분들은 여기를 왜 왔나? <목소리> <목소리> 우리 방송은. 꾸준히 계속 고정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지하실은 원래 메인으로 해가지고 거의 끝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꾸준히 불러서 와서 지하실을 먼저. 왔다. 왔어. 있다, 있다. 주위에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안에 있어. 현재 여기 안에 있다고. 찾기만 하면 돼. 어디있냐? 어디있냐? 무시해 무시해 분명히 다시 나타난다 이거 100% 다시 나타난다 무시하는게 맞는것 같아 100% 다시 나타이요 간다 그냥 나간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웃음> 집중! 뭐요? 아?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날. 나가야 되냐? 무슨 분보이다안 해. 손보였다저 채, 저 채에서 손보였다 방금 채에서 손보였다 방금 채에서 손보였다 누구냐? 뭐뭐야 어, 어? 어, 잠깐잠깐 <웃음> 쟤 움직인다, 계속. 뭐여? 나와! 기다려줄게, 나와! 기다려줄게, 나와! 나와! 나와!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나와라. 나와! 뭐야? 왜? 나와? 나와 오락에서 온 거잖아. 오락에서 온 거잖아. 왔잖아. 거기는 뭐해? 너선 봤어. 너선 봤다니까. 똥식 어, 똥식! 직인다 나오라 했지? 내가 가? 조심, 응? 조심. 내가 가? 나와. 손. 엄지하고 두 번째 손가락, 이직게손가락이란가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 왜 내가 안 가고 그러냐면 내가 가면 분명히 사라진단 말이야 스스로가 나오게끔 불러야 돼 나와라 나와 나와 나와 나와 간다 이거 말로 안될 것 같아. 간다 간다! 와, 진짜 이거 다 도망가야 되는거지. 오, 와, 와, 방금 오른쪽에 뭐 지나갔는데 지금 카메라를못 들려. 주작층 새끼들이 또 배려별 소리 하니까. 옆에 뭐야, 뭐가 돌아가요? 지금 뭐 하나 움직였어. 오른쪽에 내 오른쪽에서. 뭐야 어디로 간 거야 케빈에 들어갈 수도 없어 누가 뭐 장치들이 뵙지 아유 뭔 장치가 있냐 와. 이렇게 먼지가 여기에 세월이, 세월이 얼마나 떼묻었다는 것이 보이지? 보이지? 분명히 내가 밑에도 보였었어 분명히 밑에도 다 보였었어 봤죠? 어떤 레전드가 나와도 의심병 환자들은 우리가 저기에 있었는데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 이것이 좌우로 어떻게 움직이냐? 좌우로 어떻게 해? 북을 치냐? 내가 방 지금 여기로 왔을 때 여기... 이쪽으로 해가지고 구신이 빠져나가는 그 기운을 느꼈는데 카메라를 못 돌렸어 왜? 카메라 돌리면 또 여기 뭐 사람이 숨어 있었네 근데 그 사이에 도망갔네 그런 소리 할까봐 확인할 때까지 이북 카메라 놓친 적한 번도 없어. 그거 인정? 이거 한 번씩 또 북소리 한 번씩 났지. 여기서도 한 번씩 소리가 났었어. 여기서도 소리가 났었다니까. 양쪽으로 소리가 어어 하지만 여기가 한 번씩 나고 어쩌다 한 번씩 못 나고 여기가 주로 더 많이 났었거든. 뭐야 이거는 채가 없는데? 이미지로 그냥 소이 소리 났다는 소리요? 저 문은 뭐지? 뭐야? 문이 잠겼는데? 뭐지? 문이 잠겼어. 한번 여기로 가보자. 저거 바꾸, 바꾸,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저거 지금 거기 앞에 있는 거냐? 어. 기다려라 기다려라 어디요 야는 자랑은 대화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지가 나한테 보여줄 것도 있다 하고 뭐라 하기도 하고. 우와, <몬데> 폰에 방이 이렇게 많냐? 폰트 <몬데> 이렇게 방이 많네. 어, 뭐야? 누구야? 아깝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헉,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여? 아, 끄고 없다. 진짜 도망가고 싶다. 와, 나 올라간다. 와, 너뭐야누구야 아, 여기서 도망가면, 미련 안남게 해드릴게요. 진짜 제 너무 떨리고, 진짜 무서운데. 와, 나올 것 같다. 나 진짜 미쳤고. 미쳐볼... 나올 다 와, 문열 무슨... 와, 씨. 이 쯤에서 우리는 공포방송이란가 알아주세요 들어가보자 사람이라면 집 발자국 소리가 하나도 안나 우리에서 소리가 났어 이쪽은 만약 사람이면 빠져 나갈 수가 없어. 저 철문이 소리가 안 나고 열릴 수가 없어. 오래된 문이라 맞지? 여기 문 뒤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요. 그리고 방금 이 코리가 들어올 때도 문 소리가 났어. 지금 현재 아무도 없. 여기는 없다. 여기 케이 뭐냐? 봤나? 이거.. 뭐야? 잠깐만.. 가보지 않았다 화면을 어쩔 수 없이 내려야돼 요 뭐야 저거? 확인하고 싶은데.. 엄마 열심히 한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나 이쪽으로 이게... 뚫린 줄 알았다. 야, 끝까지 갈라냈거든. 끝까지 갈라냈어, 진짜. 내 안. 막혔어. 저거, 다칠게. 천천히 해, 천천히. 아바닥좀 비춰줘. 조심해. 다친다. 지금 현재 여기는 학교가. 학교 지하에요. 학교 지하. 지하라고 지금. 물한 잔이 지금 너무 생각난다, 진짜. 물한 잔이 진짜 어... 너무 생각나, 지금. 여기는 또 뭐야? 여기 들어가지 보이게. 아까 여자 구신을 봤어 자, 깐 한번 우리.. 이건 추리다 자 한번 내가.. 근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 구신을 봤어 여자를 봤단 말이야 젊은 여자 저기에 내가 있을 때 여기에 서 있는 걸 봤단 말이야 근데 이 옷이 있는 지를 몰랐어 여기 와보니까 이 하얀 것이 있고 여기 위에 이렇게 서 있었어 이 옷은 평범한 옷은 아니야 성악대 옷, 뭐 그런 거? 성가대 뭐 이런 거? 내려갔을때 뭐, 뭘 보여준다고 했어 근데 처음에는 부르기만 하고 보여주질 안했어 나중에 부치는 거를 보여줬어 뭔 소리야? 들어가도 되겠지? 너희들한테 해코지를 한다던가 너네 여기를 털을 뺏고, 그러려고 온건 아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여기에, 너네들 존재를 그냥 잠깐 보고만 갈게. 열어봐도 되겠지? 뭐야? 뭔 소리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뭔 소리야? 이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9 무슨 소리야? 다다소리 와, 어... 아 갈라 나뒤면 넘어졌어 현재 여기는 2층. 고무 하는데. <웃음> 주의다주의다내알 지금 거짓말 아니다. 조심히 여기는 다 책인데. 다 그냥 책인데. 뭐야? 대기, 주위에 있다. 여기 방 있다. 어디에 있냐? 뭐야? 어디요? 어디에 있어? 뭐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로 왔어? 뭐야? 이 책이 지금 쏟아졌어. 숨었냐? 숨었냐? 와, 오늘 안진 씨. 안진 씨. 오, 와. 뭐야, 방금? 어? 조심 조심 되게 뭐나배이못냐 어? 뭐야? 아닌데? 어? 뭐야? 잘못 본거 아니지라? 잘못 본거 아니지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어디로 갈까요? 오, <웃음> 깜짝이야, 씨. 와, 씨. 오늘 진짜 여러분들 내가 왜 그냥 기운을 타고 이쪽, 이쪽으로 갔어? 나왔단 소리인데. 자, 오빠 힘들다. 자, 오빠 힘들다. 나와라! 너가 보여줄 수 있는 거지 다이거야 2층에 서 제가 그랬지? 지금 여기까지 다 왔는데, 여기는 시간 낭비다. 지하를, 지하로 내려갔나. 한 번만 울어보자. 오늘 여기. 그냥 여자 소리가 이 났는데. 멋있는데... 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보자. 너가 말했던 것 중에 너 연습실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가. 그냥 이대로 돌아갈까 그냥 이대로 돌아가. 이게 봐안 할까요? 계속 있을 수 있어.